아, 그러니까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 h r 얘들아, 어. 많이 선집사님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이거부터 <냄선집사> <냄선집사님들>, 트리를 펴야 돼 이거. 죄송합니다 제가 답 다들 수 없는 질문입니다. 시리야! 저기 <웃음> <웃음> 어, 미안해. 미안해. 미안해. 미안해. 미안해. 미안해. 미안해. 미안해. 미안해. 미안해. 미안해. 미안해. 미안해. 미 정신 없어. 정신 없죠? 아, 이게맨 위, 꼭다리네. <웃음> 그걸 이제 알다니. <웃음> 빛이 필요해, 빛이. 태비, 일도 관심 없어. 태비야, 이거 봐봐. 태비. <웃음> 태비. 손 아파. 전구를 밑에서부터, 위에서부터. 여기가 손잡이네, 딱. 너무 힘든데? 어, 루나야, 언니 힘들어, 지금. 여기까지. 됐다. 됐다. 뭐야, 루, 뭐야. 루, 야, 신나. 야! <웃음> 루나! <웃음> 아, 망쳤어. 다시 해야 돼. 다시. <웃음> 처음부터. 이걸 위에서부터 가놔야겠다. 아, 땀이 나, 땀이 나. 줄이 만들기. 맨날 땀이나는 집사 맨날 땀나 나는 땀이야? 이거 봐봐 어, 태비야 관심 가져지기 했어 태뿌리 <웃음> 뭐부터 날까 니가 골라봐 자 태비야 골라봐 자, 태비? 어 뭐야 너 뭐해 이거 고르라니까 자 <웃음> 어때 이거 좋아? 이거 좋아? 이거 좋냐고 이거 이걸로 하는 걸로. 응. <웃음> 이뻐 마음에 들어? 테비야 뭐해? 뭐해? 야! <웃음> <웃음> 야! 너는 이거 먹으면 안 돼. 이거 어때? 어? 이거 이거 마음에 들어? 마음에 들어? 마음에 들어? 이게 마음에 들면 입을 벌려봐. 마음에. 마음에 들어. 안 돼, 하지 말라고. 그냥 꽂아야겠다. 해결되지 않는 틀인데? 호랑아, 이거 어때? 마음에 들어요? 얘가 맨 위인가? 심심하니까. 이렇게 톡. 무심하게. <웃음> 너무 무심해, 언니? <웃음> 무심하게 톡. 무심하게. 응. 조금 더 위에 거는 게 낫겠어. <웃음> 툭. 이거 고양이 장난감인데? 완전 고양이 장난감, 화랑이 장난감. 화랑이. 자라. 쐐방울이에요풀방울 신기 쐐방울이다 신기, 신기, 신기. 루나, 이리 와봐. 저술봉방으로좀 음. 신나기 시작했어 <웃음> 너 혼자 신나 <웃음> 나, 나 너무 재밌어 <웃음> 고양이들 다 관심 없어 지금. 얘들아 이렇게 재밌는 거왜 관심이 없어 나 혼자 너무 신났어 진짜 재밌는데 <웃음> 너네를 위해 마따따비도 <웃음> 꽂아줄게 라따타비라따타비 이건 뭐야 루돌프 사슴이야 루돌프 사슴 루나 루돌프 사슴 루나 매우 반짝이는 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거 왜 있는 거지 그거 어떠한 건 사슴처럼 꽂는 건가 아 그러네 그런 거 같은데. 근데 좀안 예쁜 걸? 헤비야안 <웃음> 예쁘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? 이거 여러 요대 있고 는데 오케이. 별 루나가 관심이. 많이 루나가 역시 감성이 많아. 루나. <웃음> 루나 메리 크리스마스. 루나야. <웃음> 감성 파괴.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메리 아아아 아, 아, 어너이따죠야 어디야 메리 크리스마스야 얘들아 얘들아 관심 좀 가져줘 태비야 싸우지 말고 오 이뻐, 이뻐. 곧세살 슈슈 괴롭히는 태비 응 음, 괴롭히지 마 태비야 너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지고 귀여운 슈슈를 우리 애기 슈슈 어머 야야야야 야, 야. 야. 착한 척 <웃음> 크리 만들기였지만 고양이 장난감 리뷰 <웃음> 슈슈야 이 장난감은 어때? 아 마감에 들어요 쉬쉬야. 돌프사슴 쉬쉬. 야. 어 뭔가 좀 틀이 나와지고 있지, 얘들아. 틀이 뭐야? 틀이 나와지고 있어. 어, 그러면 안 되는데? 얘들아, 얘들아, 언니 열심히 틀이 만들잖아. 난장판. 실어 뒀어. 어. 공덕 앞에. <웃음> 아. <웃음> 나의 중심을 내가 파괴해 버렸어. 내가 가져와. 가져와. 그렇지? 가져와. 우리 태비 말 듣지. 어, 가져왔어. 가져왔어. 아우, 잘했어. 잠깐. 음, <웃음> 안돼 아니야 <웃음> 트리야 이거 이쁘게 따다단딴 예들아내리키스 마트야 자 이제 한번 불을 꺼볼까? 불을 꺼보자 불을 꺼볼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g Good tidings for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Oh bring us e figgy pudding, oh bring